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왕 천지인 참부모님 3대 왕권을 모시고 간가 아벨이 승리하신 가운데 이 광야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창조 본연의 이상을 붙들고 오늘도 이대왕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,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딸들로 거듭나,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제는 성과학이 사탄과... 하나님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들을 양육해 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인 것을 고백하옵니다. 그러나 아버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놀라우신 성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이제 앞으로 금주 토요일에는 조지아주에서 다음주 토요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아버님 이어지는 이 미국을 구하기 위한 이 미국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아버님 전략인 줄 믿사오니 오직 그뜻 앞에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. 온전히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간 주장해 주옵소서.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중심가정 이상열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래서옵나이다. 아주.